안녕하세요 코비갈트피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색깔 3탄은 바로 블루입니다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 바다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동해냐 서해냐 남해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동해는 이 위에 거 클릭하시면 볼수 있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바다는 서해 세 곳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서해 의 바다 세곳 한번 보러 떠나실까요? Go! 먼저 첫 번째로 파도리 해수욕장인데요 와저 여기 도착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동해인 줄 알았어요 동해. 여기는 특이하게 뻘로 안돼 있고 이 작은 몽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여기가 서해가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해에서 볼수 없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서 지인분이 알려주신 제보해 주신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또 특이한 게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원래 서해는 물이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데 여기는 물이 진짜 깨끗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 해수욕장은 그런데 되게 작습니다 그냥 한눈에 거의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방문객도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파도리해수욕장 왼타에는 해송과 기암들이 있어 갖고 몽돌 만볼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몽돌해변에 가면 들어봐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몽돌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몽돌 ASMR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은 정말 서해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서해변이라고 서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해에서도 약간 나는 맨날 알던 서해 해수욕장 말고 다른 데 가고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가 저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지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와 저도 이렇게 큰 해수욕장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끝에서 끝까지 봐도 너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방문이 적다고 기사에 날 정도로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서해는 물이 빠지면 그곳이 갯벌로 변해서 들어가기가 되게 주저하게 되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이 갯벌이 단단하고 딱딱해갖고 신발 신고 들어가도 빠질 염려가 없더라고요 바다 뒷편에 해송도 정말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송 속에서 산림욕도 즐기고 또 바다도 즐길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 기지포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서 만들어진 사고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는 건안 되고요 그 위로 데크길이 길게 깔려 있어서 이 길을 걷는 것도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는 재미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기가 꺼려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기지포 해수욕장입니다 마지막은 방아머리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서울이랑 가깝다는 메리트가 있는게 크고요. 서울에서 60km 정도 되거든요 1시간도 안걸리는 거리에 바다가 있다는게 정말 좋은 점입니다 또한 이곳 바다에는 풍자가 있어서 색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머리해수욕장도 뒤에 해송들이 심어져 있어서 앞에 기지포해수욕장과 똑같이 산림욕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고요 강화머리 해수욕장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캠핑과 취사가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요리를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요즘 취사가 가능한 해수욕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점에서만큼은 바다를 보며 캠핑할 수 있다는 것또 취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는 일몰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서울에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일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서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아머리 해욕장은 오후에 출발하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서해의 바다를 갔다 왔는데요 가장 즐길 게 많은 것은 기지포해수욕장 가장 독특한 곳은 파도리해수욕장 그리고 가장 가기 편한 곳은 방아머리해수욕장 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서해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